오늘은 상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몇분 남았습니까? 9분 남았습니다 9분? 또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상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20, 2021년 첫 상이네 감을 영어로 하면 감더 <웃음> 나만 재밌어 양 중에서 가장 뜨거운 양은? 와 이거는 넌센스 퀴즈 입문인데 양고기 어허 심각하네 이제 이 친구들 양 대양 아아 들었어 또? <웃음> 그렇게 힌트를 주실 때 하늘에 떠 있는 거아야이 이거는 넌센스를 어떻게 힌트를 주나 이사람은 소고기 없는 나라는? 아랍 넌센스라고 넌센스 넌센스 없 없다가 한자로 뭐야 없다. 오. 나라 나라는 뭐 <웃음> 소고기 무국. 그렇지. 소고기 무국. 오 됐어. 소고기 없는 나라 한 문제 맞췄어. 추장보다 높은 것은? 고추장. 오오 오. 맞췄어. 오케이 너 합격. <웃음> <웃음> <웃음> 어디 어디? 아이고 아거 그만. 소도이렇아 되게 유명한. 이아 <웃음> 어? <upise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시구나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녕요세요세요요요요요 r e 대중가요인 트로트를 만방에 알리는 디딤돌 역할을 해왔기에 본상을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해주시고 또 트로트를 좋아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귀한 상을 받는 것 같고요. 아, 디딤돌이라는 단어가 아, 저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들께 좋은 디딤들로 많은 감동을 드리는 교량 역할을 할수 있는 트론맨 그리고 탑6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상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무엇이 그 마력의 비결일까요? 트로트라는 장르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2020년 미스터트 롯을 통해서 저희가 짱 하고 나타난 거죠 나아가서 저희도 이제 k 2처럼 열심히 해서 전세계에 어, 트로트를 알리는 그런 디또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잘 해내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트롯맨의 큰 활약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웃음> 수고하습니다수고하어 감사합니다.